부쟁이 페푸, 하이. 예. 오이 머리를 감으셨나봐요. 오, 오, 신났 어때? 신. 머 자. Quinn은. 상큼하게 감으셨네아 제가 캠핑 갔다 와 가지고 캠핑 갔다 오셨겠다 동정님 제가 너무 나가 지고 장장님 짜 허뜨고 와 가지고 이게 자연님 안녕하세요. 저기 괜찮으신 거죠? 네. 아, 아 잠깐만. 잠깐만요. 결국에는 그, 저... 나한테서 이사람 뭐, 누구야? 이 사람 누구야? 누구야 나야. 어머머머머머머, 어머머머머 나야. <웃음> 어머 어머 어머. 어머 어머. 노루분 나야. 어머 펠퍼 오랜만에 봤는데 펠프야나 아빠 가지고 갔었는데 아이고 이랬지그릴게안 만져줘서 그릴게요펠 이리와 이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이모 저희 루틴이 있어요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내가 <웃음> 안내해드릴게요 네네. 자신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오라고 어딘지 모르겠어 자신 없었어 칼을 아, 어, 샀는데 쓰지를 않으시네요 두려움을 운전할 수 있지? 저번에 타봤잖아, 나, 마이크업. 어. <웃음> 목숨 내놓고 탔지. 탔잖아, 아, <웃음> 너네, 목숨. 어. 그 블랙핑크를 잡고 싶어. 아, 그럼, 어, 저 준비하고 있어요. 아, 블랙핑크를 아직 무대 영상을. 아직 아, 무대 안 했잖아. 그러니까 오케이. 아, 근데 지금 약간 안무가 완전 정확하지가 않아요. 맞아요. 얼굴 위주로 나오고 이래가고왜 이런 거 있고, 막. 어, 진짜 그러고 있데 이게 알지? 친구는 끼리끼린거 알지? 너도 어. 뭐하나 문제 있어. 나는 뭐지? 넌 뭐라고? 나한테 인플린 찍었어. 저는 너, 자격지심 는 자격지심? 뭐지? 너? 난 너. 없잖아 너 평발 <웃음> 어, 너 발에 튀는 놈이다 아니에 튀는 아니거든 네, 종양이야, 네, 종양이야 네, 종양 성격적으로 는다문제있지 네. 일단 발이 아 문제야, 아너 발이 발이, 발이 문제 어, 발이 좀 문제긴 해 어. 네, 아유, <웃음> 신발도 어. 하나밖에 못신는다아보같음이라한 <웃음> 환경을 해도 못쳐줄수 있는데 <웃음> 지금 주영이한테 침뱉은 방금 뭐 살아난다 아니, 근데 물뿌리가 진짜 살아난대 아, 가짜 아 뉴스 내가 인 회사에서 봤어요 자 가짜 뉴스 좀 그만 봐 진짜야, 진짜 진짜 이거 어디서 봤는데 EBS 그니까 거짓말이야 진짜야 아, 난 EBS에서 지렁이는 물을 부으면 다시 살아나이러는서 해? 이거야 이거는 이라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야 이거는 이거는 야이는 뭐야 이거는 야이야야이야좀거리좀 봐. 거는아이고 그랬어. 이이고이 예, <웃음> 아예 <웃음> 태포! <웃음> 태포 이리와 아우 이쁘다 그래 그선택다 아니야 뭐, 태퍼야 귀찮지 않아 솔직히 너 솔까말 말해봐 <웃음> 아이고, 태포는 이거. 아이라고 검사했어요? 뭘검사다 <웃음> <웃음> 검사했냐고? 검사 했냐? 검사 <웃음> 검사했냐고? 말해 <웃음> <웃음> <잘 알아요>. 사람 물밖에 <웃음> 하는 거 잘해 <웃음> 선생님! 네? 탁월해요 아우 <웃음> <웃음> 정말 무슨, 정말 거짓말쟁이 <웃음> 숨나어애버어 버렸어. 앉아 엎버려어 애쓰고 버렸어. 제쓰기 기다려. 이쓰고다렸아 애쓰고 버렸어. 애쓰고 버렸어. 말쓰고 버렸어. 애어요저고 버렸어. 애쓰고 버렸어. 애어 애쓰고 버어 애쓰고 버어 아니 진짜 킹어아전화버 왜왜왜왜 고 버렸어. 애쓰고 버렸어. 애라고 버렸어. 고어 진짜 그 너무 킹받는 거야 누가, 전화 받는 거. 누가 서비스 왜 하세요 저거? 근, 아이 그거 옵션이에요. 아 옵션. 근데 바꾸라고 했는데 안 된대. 진짜 어. <웃음> 컬러링 을 서비스라고 하고 돈을 받는 게 너무 어이없는데? 돈 받았어? 어, <웃음> 돈 받는 거왜 받냐? 그걸 왜 신청했냐고 바로 당당해. 아주. 엄지. 어, 이 거기 있어. 공주님공주님그랬다잘 찍어보세요. 어, 잠깐만요. 초점이. 어, 갤럭시 유저의. 너늘 근데 진짜 나에 비해서 정말 못한다 사진을 하늘 좀 나와야 돼. 아못 찍고 싶어요. 아 진짜 <웃음> 이게 뭔데 진짜. 진짜 내가 야 옆에 아니야. 계속 앉아 있었는데 그때 못 찍고 뭐하냐. 신중하게 잽니까? 아 저리 치워 삼성폰. <웃음> 너 여기서 삼성폰 쓰는 사람들한테 욕 먹어 진시라. <웃음> 아니 나는 얘가 싫은 게 싫어. <웃음> 아, 뭔 말인지 알지? <웃음> 나 너무 잘 찍었어 엄마. <웃음> 엄마, 엄마 뭔데? 어, 근데 페퍼 얼굴을 조금 더 가까이 찍어줬으면 좋겠다 나 진짜 나왔어나 아, 그래. 나, 근데 나 진짜 음. 나왔어 어, 봐봐 아니 왜 목을 자른 거예요? 페퍼? 귀엽잖아 이 다리를 이거. 왜 잘랐어? 귀여워서 구도가 좀 클로즈업해서 이번에 봐볼게요 네, 네. <웃음> 페퍼는 네. 지금 다 했거든요 니들만 하면 되거든요 다한거 같아요 보여주세요 아, 근데 잘 찍었죠? 나 아. 그것도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아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 어떻게 너무 예쁘죠? 아 예?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엽잖아. 너무 귀엽잖아. 왜? 귀여운데 왜? 이봐 웃고 있잖아. 그리 지자랑하려고 우리 <웃음> 유이 <유명한> 먹는 <웃음> 거잖아. <웃음> 기술 자랑하려고. <웃음> 아또내 자격 지심을 또 불러 이렇게는. 야 너무 근데 너는 근데 또 단점이 있다. 대로 찍어놓고 지가 쥐가... 어머. 뭐, 야 뭐야? 이거 봐. 어머. 어머 귀엽지. 솔직히. 아 빌어봐 그래. 그럼 보내줄 게 <웃음> 위에 공간이 너무... 내가 클로즈업으로 찍으라고 랬잖아 그러면 이 정도를 찍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알려준대로 위아래 비율 근데 이상하게 몸을 자르지 마시고요 근데 장난치고 너무 심한 거아니 내가 문제 있는 거야? 아니 난 비율 막 망치고 싶어 난 이렇게 찍어 나 너무 너무 어 그래도 훨씬 나았졌어요 인사이 파격이 야네자 위아래 위아래 아까보단 그래도 훨씬 나은데 어어 괜찮아 아까보다 훨씬 낮았어요. 다봐요 니가 아까 찍은 거 봐보세요. 이거랑, 네. 이건 내가 찍은 거고, 이거 잘 찍은 건. 저기 죄송한데. 이거 야 이거 너무 귀여다 <웃음> 자, 합격입니 여러분들을 보두 제가 발전시켰습니다. 오, 야, 핑크로 앞에 딱 보이거든? 야, 여기 너무, 야, 여기 한번 걸어와봐. 페퍼랑 쭉. 아니, 좀 예쁘게 가주세요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! 하나, 둘, 가자! 야, 너키 140이지? <웃음> 아니, 나 170도 안 돼, 넌. <웃음> <웃음> 오늘, 일요일이야. 아이고, 풀 먹네, 누가 또! 어? 셰프! 어, 어, <웃음> 어, <맛있는 웃음> <나 피폼을 웃음> 풀 먹으면 안 되잖아! <웃음> 삐 한번 여기 해줄게 어우. 자, 페퍼. 와. 풀풀풀. 아하꿀꿀 자, 퓨끌. 와. 풀아 <웃음> 안녕하세요. 페퍼 <샘프, 웃음> 고미다 고미. 오, 어, 왜 이렇게 좋아해? <웃음> 왜 이렇게 좋아해? 오, 뭐야, 뭐야, 뭐야. 페퍼가 진짜 공략 좋아하는 애야. 근데 진짜 취향 황금아다근왜 이래, 왜 이래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. 신경도 안 쓰는데. 얼큰한 아이스 아메리카노. 나는. 와, <웃음> <아이스도> 아메리카노야? <웃음> 근데 얼큰한 뭐라고요? 아이스 아메리카노야. <웃음> 아, 얼큰한 아메리카노가 있어요? 어, 매미 시끄러 매미를 예행시주세요 매미야! 미, 미천이 너네? 헤이~ 엄마 하이라고 하니까 찾아봤어. 어~ 여기 되게 얼마에요? 페이 <웃음> 음, 얼마 신경 안 이거 얼마씩 하면 돼요? 헤이~ 어이 헤이~ 어이 헤이~ 어, 이헤어 헤이~ 헤이~ 헤진 헤이~ 어빨라이어이 헤이~ 헤이~ 어이 헤이~ 헤이~ 헤이~ 헤이~ 헤이~ 헤이~ 헤이~ 어. 어 헤이~ 헤이~ 헤이~ 헤이~ 헤이~ 헤이~ 헤이~ 헤이~ 헤이~ 헤이~ 이 헤이~ 이 맘다 어, 어, 어, 어, 어, 어! 미끄러졌다 미끄러졌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세포 여기 갈라고 어머 진짜로 어, 뭐? 여기 갈라고 어머 진짜로 어. 오늘은 살거 없는데 가자 절로 계속 가자 어, 여기 블록도 말도 잘 들어 진짜 우리 세포이가 제일 말도 잘 들어요 네 <웃음> <웃음> 기다려 행복이 그림 같아요 <웃음> 아, 아메리카노 할 거예요. 안 먹던도 먹으면 차가요? 아니야. 와, 해봐 물한 마시. 여기 물 마시면 한번 먹어도 제발. 언니 소원인데. 우리 화색보수 공둑님 갑시다 공둑님 레이디 버스트? 레이디 버스트 일단 도 문제없이 내려가야 안녕하세요 언니 이제 갑니다 야너 대기업차 타고 다닌다 그래 <lernen cả> 장 대기업차 가야 <record> 아니야 <웃음> 안녕 인사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형들이 다가야 진짜 질린 <웃음> 거같은요 응. 빨리 가세요 야안큼한 폭스 <웃음> 우리 안아아우 야옹 발을 야 되거든요? 사연 진짜 냉실링보다 <웃음> <냄새보다> 많이 한다니까 <웃음> 야 큐티, 섹시, 안큼아잘가조원이가 없어서 예. 여기다가 이렇게 아옹 <웃음> <웃음> 아옹 <웃음> 맞추면 딱 갈수있어 왜이렇게 소리 왜이러는데 얘가 좀 놀랬네 갈게 아, 아, 아, 아. 아.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개시끄러워 저게 맞아? 계속 긁거려 사고는 안나겠다 다행이지 손내 손. 신나 <웃음> <놀람> <나시네> 진짜. 왜왜 <진짜. 놀람> <놀람> 이래? <놀람> <놀람>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<아이소> 海 ả 海 x 海 â